키네마스터 크로마키 사용법 프로젝트 바퀴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브이로그 선택하세요. 브이로그에서 겨울이 다가올 때 선택합니다. 프로젝트에서 겨울이 다가올 때 선택합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넓게 보면서 구성된 클립을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도 많은 클립들이 있습니다. 편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사진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사진들은 삭제하겠습니다. 앞에 있던 영상 삭제. 휴지통 모양을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클립을 누르고 휴지통, 휴지통. 해지통 이렇게 편집된 영상들을 삭제할 경우에 그 영상 아래에 있던 레이어들이 뒤로 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는 뒤로 밀린 것을 앞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클립을 꾹 눌러서 꾹 누른 채 앞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야지 끌려옵니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일단, 일단은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끌어다 놓습니다. 크로마키를 사용한 클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한 부분을 유심히 잘 보시고요. 여기 적용이라는 곳 이거 활성화시키는 건가 봅니다. 저는 이 편지 봉투를 교체할 거예요. 지금 이 편지 봉투가 별로 예쁘지 않아서 더 예쁜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삭제하고 레이어의 미디어를 누릅니다. 이거 동영상 에셋, 동영상 에셋에서 예쁜 편지 봉투를 선택했습니다. 클립을 선택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는데 그 화살표를 꾹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화면 전체에 맞게 늘려 놨고요 크로마키는 영상 합성 기술이에요 그래서 두개의 영상을 하나의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제가 크로마키 영상 하나 선택했죠? 그리고 크로마키를 클릭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왜? 안 보이죠? 네, 여기 크로마키의 색깔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렇게 편지 봉투가 닫혔는데 뒤에 배경이 살짝 보이죠? 그럴 때 여기를 여기 수치를 위아래 것을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 수치값은 딱히 뭐라고 정려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아래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 이미 효과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조금 막 별빛도 빛나고 뭔가 그림자도 있고 사진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 효과들을 삭제할 거예요. 삭제하고 그냥 사진을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효과는 삭제.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그런데 반짝이는 이 효과는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이가 늘어나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도 쓰겠으면 이거를 복제를 해서 옆으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까지 이 반짝이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 에 있는 효과는 효과를 보시면 반짝이에, 반짝이는 그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옆, 이 수치들을 적당히 본인이 원하는 만큼 화면을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모든 효과는 정답이 없습니다. 수치를 이렇게 저렇게 늘려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순간, 그것이 가장 적절한 효과를 넣는 방법입니다. 효과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땐잘 영상 길이와 함께 영상에 어느 영상 그러니까 영상이 바뀔 때고 그 지점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 합성 동영상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 누르시면 동영상 효과 제가 에셋 스토어에서 미리 다운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동영상 에셋 중에서 파랗고 녹색이 보이는 것은 이 영상 합성할 수 있는 영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도 화면 크게 화면 가득하게 조절해 놓았습니다. 크로마키 영상을 선택하고 크로마키를 누르세요. 그리고 적용을 활성화시키면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미리 파란색을 설정을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것그 값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저또 하나 영상 에셋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고 크로마키 누르고 적용을 활성화시킵니다. 짜잔! 이 영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영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영상 뒷부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잘라버리기로 하겠습니다. 잘라내고 여기까지 끝을 맺겠습니다. 네. 메인 영상을 잘라버리니까 또 아래에 있던 레이어, 아래 레이어 있던 클립들이 뒤로 밀려나 버립니다. 이것들은 다 앞쪽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텍스트를 삭제하고 S 단어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에셋, 제가 미리 준비한 에셋 s 에셋을 추가할 겁니다. 이것도 크로마키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크로마키 적용하면 이렇게 하트가 막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글씨를 쓰셔도 됩니다. 저는 글씨도 텍스트도 다 바꾸기 위해서 다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텍스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문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글꼴 변경하고 예쁘게 디자인하세요. 색깔도 바꿔주고 그리고 테두리, 윤곽선, 그림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예쁘게 디자인하세요. 인 애니메이션 적용하겠습니다. 나타날 때슝 나타나게. 네, 예, 그리고 화면을 작고 어둡게 하는 검정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새로운 문구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새로운 문구, 글꼴 바꿔주고 색상, 윤곽선 그리고 예쁘게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돈을 뿌리는 영상을 추가했으니까 모두 부자 되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길이도 동영상 길이에 맞게 끝까지 끝까지 부자 되세요. 음,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애니메이션 추가하겠습니다. 인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계속 애니메이션 되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했습니다. 이번엔 컷과 컷 사이에 장면 전환 효과를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 플러스 키가 안 보이신다면 타임라인 부분을 좌우로 넓게 이렇게 펼쳐주시면 보이실 겁니다. 장면 전환은 알파매트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환되는 효과 다음 컷과 컷 사이도 장면 전환 적용하겠습니다. 플러스 키를 눌러주세요.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장면 전환, 그 내가 다운받아 놓은 장면 전환이 있어요. 그것들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되도록 많이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알파메트 적용하겠습니다. 네, 알파메트 효과. 근데 제가 장면 전환 효과를 주니까 클립들이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장면 전환 저, 적용하면 영상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래 효과들 같은 거다 편집을 했을 경우에 다시 편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시 장면 전환 효과를 주겠다 하시면 미리 장면 전환 효과를 주고 나중에 효과를 주는 것이 두번 편집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미리 장면 전환 효과 줄 생각을 못해서 오늘은 손이 많이 가게 됐습니다. 이거 이 아래에 효과음 있습니다. 효과음이 어떤 건지 미리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쓰셔도 되는데 필요 없다면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됩니다. 저는 앞에 하나만 쓰고 뒤에 것은 삭제하겠습니다. 더 천천히 플레이를 해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또는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기도 됐고 이 부분도 됐고 잘 되었는지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끝까지 해보니 저는 뒷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 붕구가 계속 보이니까 아주 아웃 애니메이션으로 끝에 끝나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위해 클립 하나를 더 추가하고 인삿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컷콕컷 사이 장면 전환 효과를 주었습니다. 음, 레이어에서 텍스트 선택하고 문구 쓰겠습니다. 곧 새해가 오겠습니다. 그러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런 문구를 또 써봤습니다. 예쁘게 또 디자인하세요. 윤곽선, 그림자, 글자, 색깔, 크기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문구와 겹치지 않게 옆으로 나란히 맞춰줍니다. 오늘은 두 개의 영상을 쉽게 합성할 수 있는 크로마키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동영상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